Sakodri galei, s e k i rama wada pohre iswi na matanale galo baborium dan wartegrain kateri nanaalu kivendiye wartai namaku k o r u o m b e r i a i w a d a l a tanam cebipo anbin parlo k p i d a b e n a n a l i le k r n g a l e k i v e n d e வ ா ர ் த ் த ை க ள 이 ந ீ ர 이 எ 이் க 이ு க ் க ு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In the wula gatei na parkang balodai sandosame lamai magu chi l a m a d u k a chaidi gai s u r u d u ka na pada g a d i danal na b l n v e r l a i i r o m b l n i l a m l na ir r o m na m a sandosame i l m a g c i i 1라인, 1라인, 1라인, 2라인, 2라인, 2인 2라인, 2라인, 2라라인 2라인, 2라인, 2라라인 2라인, 2라 e 2라인, 2라인, 2라인, 2라인, 2라인, 2라인, 2라인, 2라인, 2라인, 2라인, 2인 2라인, 2라인, Kari yang n l a l bulaga tele namake i p u r u maga chi ilay tan. Irida l u n g k u e sila maga chi a n e kari yang n l sandosa m a a kari yang l u k u l u l a g a k a n a p a g e n ra l u Indaki maga chi i l a m sandosa m i l a m duka m h a n e s n a l 나 a m bellenek cewer lai kana pada gerom, adalaltan inda wulaga kari ngelal ller pedum sandusat dorkum maki cikum, wier padukel w u n d m a c i y n b a d namake k a t r u k u l p i r i a m a e g l e p a r a l o g t i l i r n d u n m d e a n a l arulap a d a g r y n b a d nam terindu o l a e n d y n The Magici Sandorsum Adanal Kedekere Pelen Hanade Namaku Paralogatil Yirindu Namurae Devanal Namaku Arilla p a Patam basanatin kada isi p a g e t i y e nam p a r k o n buludu indan a l n a m o d e e ande berke parisutama n a n a l i s a r a pada e n d a k a t r u k u l m a g chia r u p a d e u n g l u d e belen yendre namai i n n a l i l e a r d e t g r n y e n k e a magu c i a y r u p e na m u u r d u e belen yendre s o l k a r a n p i r i a maana p e g e l e ubur na l u m nam adi k a l e g e l e y e l n d e r e kum bolo du adi k a h l e g e l y e l d e r e k a r p a a k u m namaku r i s t o p e r l a i namaku m a u mukia m a n a d k i a r a n m y e s s o l d r a r A di ka h a l i l e na te di kira bari kanda d i b a r kari yandai soli di a r a po na me a di ka hala y y i dindu na obur burum katter kul na ngal maga c h i ir r o m tani p t a muri le k a t kul na maga c h i i r r n y n d i na m ye h yina l e Ari kai sike bendom yen i d i k a t r k u l a n a magachi ula gatuk u l a n a magachi a l a k a t e k u l a n a magachi adum paralof a t i l irin di diwan a m a ke kodukum magachi i d a naal nama ke kedai p e d k a t r nama k kodukum bela n a y rikere bela n i p e t g o l o g r m p a r ோ க g ் த ி ல ் இ ர ு e ் த ு தேவனால் நமக்கு கொடுக்கப்படுகிற மகிச்சி நம்மை பெலப்படுத்துகிறது. நமக்கு நம்மை நமக்கு அது பெலனாய் இருக்கிறது. க ர ் த ் த ர Vasanate nam p a r k u bududu in t h magichi paringa. Our yariendral Yeruti nala vasanam. a d i v a r t buddy. a d i v a r b d u n g a l k a k a u m t a m a m a g c h i ule. s n dana tile. m i k n m a g c h i ode u n g a l m a s a t a r g i n i r u t Nam inda basana pageti l e parkerom, apa parenge kristur lagi e? Nam yepoludum magechia yirka bendu mendre, areka pata p berkel, yepeli areka pata nama n d a r a h i yesu k r i s t vinal, areka pata e r k e l adalal d a yuda busta g a t e l y r a t i n a l a s a n a t l adalal yenge m y e p l u d u m nam. 월드와드 buddy. Namai, c o k it over Namai, k i r y a 월드와드 buddy, cock i r y p l 월드와드 buddy. Yenge yum. 월드와드 buddy, cock it over. Tamadu, m a g i e my ulle, s u n n d a n atile. s u n n d a n atile. Namai, nirka w a k i r s n d a n atile. Nirka w a k i r m g n 아 v 나 namai kakirda maatarama le, aave mekenda m a g i y o d nam v a o t h e t e v a m a r a i l a danava a l a d i e n e r a m p a a a r a m i n e n v a l Beli pada wendo, k s o r longiye nama ke, magi chi o r k o n o magi chi yorikura nama ke, belenum y i n a i n d e namida tile, beli pada wendo mendre katter bagrar, a t e r y e p e y e n a bagrar, nama yepuludum m a g chi y o k u a i r i n d e a n d belena p e t r belenum ma yepuludum a n d y n a i n d e r e n a i i n d e g i s t u r langhe na makul, yepo ludum, beli pada wendu mendre, kate, wendu bagarai, yar, gende, gustu e a g a r a i yirundu halum, katurkul, magu c h i a g a kana podum b u r d u awarkai, awen, bele, mula vanai, kana podum vanai, bele mula barkai, e p gale g i s t u wai tari t a w a r k i katurkul, e p o r k a i Magu c i irikere b e r g i yendre namai p a t sulu warkil b e l e n petra b e r g e r Magu c i i r i k r e bergeri, n t e m a g u c i namake, yepadi k i e u m e n d r e nam parkum b l o d e o lega a s i n a l o a l d e n a m a a m i r i r e sotinalo, n a m r i r e b a n k l e r r e p a n a t i n a l o Aladinam w i t a l a r k e r e pun p u r l g a lina alo namake inda magaci kerekeve k e r e a kerekade katarukul kere k e magaci ade parlo gatil irinde deva nal n a m a k a r l padugere m a g c i deva n a m o b o r varin u l a t a l a n d m a g c i undaga s i de b e l n a d a e s gere magaci i irikere de. Yana ke arum yane anbe s a g o d r e ne s a g o d r e ye y n d a n n a l i l e kate nam u vuri yom muga-muga m a i party kate ruku magichi a y u p a d e ungalude e belen yendre s o l l g r a r m a g i c i a d i voma a d a i r i m a d a i voma m a g i c i a d a v o m d a i r i a m a i o m kare num kate ruku r e g e r e m a g i c i namake belen ai t a r i g r d e 이 외계, yellow, v e t r i u m m a l a k e Namake, m a l otamane, m a l otamane, magicium, b e l e n a y u m p e t e kustabergal a k e nam, a n e p a d a k u a t m l otamane, m l o t a m n e a n magici, i r r e n i n s l a e m l o t a m a n n b e l e n Wulafana irikire indri sulufar gil, apadi sulufar gil wulafan magu cikulai iripar gil, wulafan tarun magu cikulai iripar gil, adu warum pogum ana al katter u l kedekira magu c i anda magu cile t a n nam belen p e t e l l a i kana p a d a r m a d a l a l a v g l l t i k u m e l a m e lotama n a m a g cium, b e l e n i u m b e r i s t o vurla kenda nali le nam ka na pada kura te nam u r u kulai na n r i te i n d u k u l u n g g e nam u r u kulai nam re s a n nam re sana te kulai nam o u r u kulai avi a t m a sari ram innum mundrum nirenda v r g l tan mani d e r g a m a n s h i g a e n d r e nam p a r a v e n d m p a r g mundrum n i r n a v r g l tan mani e r g a In t e m o n r i l u m n o magicium, balanayum petricola vendum. Yene, Avi, Atuma, Sari t h Tile, in t e m o n r i l u m n o magici petricola vendum, b l a n a petricola vendum. In e m n r i l u m n magici a n a p d a vendum, balan a n a p d a vendum, m a t r w i l i p d a vendum, a n avide. San gida tele n u <Sessizuk> t i mupeti y e t munram basana p a r i n g e san gida n u t i mupeti y e t munram basana tele a man solra nan kupitana l i e y a n a k <Sessizuk> m a r u t r a r l i n i y n hatu m a v i l e belan t a n d i a r i p a d t i n i a man s o l e g a r a a 아 t e ma havelai balan yen badai, yep paripada suna lega lailam, abana kai y e 리 wara vau, suna lega lvan dadi, munai a r c e r a e 이 u peri pada s u 이 n e leke ku pita na l 이 k e yanake maru v u t e r 이 ve k a t e r 이 rilina yana atuma vile belen tandu yanai d 이 r i y a pada tinari e n d e t h e t i n a s Aba siya ma y r i k r e d e d a a w i dika ndreki wande suna lega lele, awen kata rei ku p i t kata r e d a t t l e maru utarawe p i t tanu d a e atu m a i le b e l n p t e dai r i a m a i n d a n a m u k u e i n s n e l e i p p s n e l e andre e n t r d a k r n s n 인ricum, number, w r d word, word, word, e o r d o r d word, word, word, w d w o r r d d word, w o r r d word, word, word, r d word, word, o r r r r o d d r r d d r Padane padanaarau du basana paranghe ebre ebre ebe sir bustagam m u n d p a d a n a r le n i n g e a v e r u d a a a v e i n a l a v e i n a l le ulana manushe nil v a l a m a y e balap a d a u m e n d r e inge p a r k r o m n i n g e a v r u d a a v i n a l le ulana m a n u s h nil v a l a m a y a Avi iri kerede, atuma iri kerede, sari remu remai hayi nama ke kanapade kerede, adalal avi ile nam yepu ludo avi ginale ulana mani shan, u l a n ல mani shan ile nam vala m a ் a i o b u r nalom balapada vendom yedre naminge p a r k r o apu d n a m d i a avi i n a l m nam b e l a n p e t r o l a m d i m Ulaana manu shani le, nam b e l l e n a petri kolam u d u m nam a w i l i a n l e bellen u d a i y e r g a i yen b a d r k i a d a y a l a m a n a ber, nam anda b a r a k i e s r i s t i l u a e d e n a i s i s e t l e patam a d i a r a m y r o t i r a v a s a n m p a r n g a y r o t i 아 வ ிி ல ே கலிகூrnd என்று பார்க்கிறோம் ஆவிிலே கலிகூருகிறார் கலி r d என்று பார்க்கிறோம் ப ி த ா 이 di gare tei, u l a gat le, a w a a di gare tei, a i terke wela i, wana tilum, gum ilum sagala di gare mena kuru ke perkerede, anda di gare t e n a m a k inge kuru tatanau r s o l d a r paringa, luka pat a m b u dala, i r d l ido sarban galei, m tel g a l i m d i k a u m satur d i sagala a l a m r l u m n g l ka di g a r kuru k e wundrum n g a l e i seda p a d ta d k a r 아aurus, Brahmac... 아 v i g i l e 라 e l e n podum borade apa p a r e n g e a v i g i l u n g a l u k i r p a d e n i n g e s a n o s p a a m e l ungal nam n g l p a r l o g t li r d i r e k a k e santosa podum gai yende solida a n d e a l e y a kalikundar enre nam par krom apod. Anda avilum nam balan para mudium nam avile balanulurua yen b a d u i r e a r d h r p o s l a n r a n e e n d u m i n e i a r l e d o Yes v e m a l a e c h u 아베 e s o e galeum v a r i g r e yella avida mane kalakang a l e u m mer kunde a v i i n belanai petr k o n d a r n a u kude anta avigin belanai petr kunde sarire tile namaku k a d s i a belan tevei n g a abuku busto k a t l e k a d i s i a abuku busto a t l e paringe abuku busto Aba ku busta kam, <hesitation> munram, adikaram, patanete, patan bode, wasana tile, tana dana vavetile, aba ku tana dana vavetile, avan s o l u k r a n tana d a n sari r e b e l n avan kan b i k r a n tana d sari r e b e l n avan kan b i k r a n n o d kude, u l e uravu, u r a v a d d l <noise> h e s i a t i t a t e n a t a t i i n h e i t i o e s i a n t h e s a t e n h e a i n e a s a n a a i n e a a n a i i n t h e a s i a t h i a Tulutile madu galilamal ponalum nan katterukul m a g i chia yirupen yen rachipin d e v a n u k u l kali k u r v e n yen d re a v a n sollogran p a r e n g a apo p a t e m a d a dosa n a t e l e handa vurahaye katter yen belen a v a rin kalgalai mongal kalgal polaki. w i a r a mohana salang l i n a n a nara kapanu war, yendri aven da h e s t a i o n s a n a tule mudikiran, yana karum y a n a v i r gile da wasana tule tanadu anuvavatile, anuvavatile tanadu sari da b e l a n i aven kanbikan, ya lam n a m a k ya d u f l y a n d r a l u k u e n a n b e r g l k u e namai k a e d a lam, a p p a suna lega l i n n t kalile r h e a n <supans> a b a i r k e muria vilai adalal inda suna l e nam k a t t r u k u l magu chi a i r k e vendum a u r r e r c h i p i n d e e a nukul nam over nalem kali k u r u lai kana pada vendum jebi poma jebi p o m n d a l o g a t l e h n d a v r e jebi pa y a n k u a vesen d j mona ngai k a t r u n g a l e asarodipa kata r e i n vloga t l e sandosa m i l Magi chi yin lai duk ka chi di galeng g l e s u n du konduri k u d da a n d a r magi c i lai a m a l i rikro ka dave umakul nangal magi c i a d a y e belen a d a y e e n g l e k b e l e n kata l a r l u ka t r u k u l e n g l e k magi c i w n d a n d a e e n g l par k r o ka t r u k u l magi c i y r u p a d e n g a l d e belen y n d r i nangal par k r o Nangal wovorun alum w m a k u l m a g i c h i a i r u p a d e n irengalukukudute belen anda beleninangal petrukole k a t r k i r b a i s a y m b d i i c e bikiro adalal nangal y n g y m e p r u d u m y n g y m r d a a d i e n g a l i n i d n a n d h o r u m kate. Mau d a l sani dana t i l e makan dama k i chi o masa cewek ra h i yang g l w a b r w u r i hiom nirl tunga pa, m e l o t a ma ma k i chi h m bela n meng a l k v e n d a adu l a g a p r a a ra ma hana ma i c i ni y n g l i k o d k a r a ma i c i p a r l o t l e a n t y n g k i k e a k e k d ma i chi a ir k e v e n d a d b la na ir k v e n d m a n d ma i c i m bela na y n g a l k t a r y n g l a vi, a t m a Sari t i le dinan d o balan t a n d yang a l e i da iria padatam handavaria p a da iria milaha u r l a irikro nidi m a n g g l o b s i n g a t a p o l e da iria ma i k a r e adu p o l e n h a n g g e l indan h a l e nidi m a n g g l a da iria ma i k e k a t k i r b a s h i d e l m ati m a r m tuli r v i a m p o n a l m t r a c e balan k a m p o n a l m k a t 영 e n l e nada t u m b i hi ai, jebi kiro ma handa v r e inda nali le vishishi t jabate kude, yengel sabai u vishu wasi kum y e r d k ro a m a h n d a v r e i n n a l a m a n d a i n nali le, kana p a d g r e k o l n o h engindrea, n d virus, uh, n ப 라블 ப ல த ் த ி ல ி ர ு ந ் த ு அந்த வியாதியிலிருந்து ஒவ்வொருவரையும் கத்தர் நீங்க ப ா த ு க ா க ் க ு ம ் ப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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andavre nir kodo kodo suga te p e t r u k o n d bela te p e t r u k o n d a vega l c h i vika kada kada bai shiderlom, a neega teve gludu koda rekrar kada v a r e n teve g a l a m i n d e naha lile nir kodo t a r l e magi c h i k u l a nada tum, bela nei a d a l i t r l o m da iri t e v r l k i tandu nada tum a n d a v r e o v r a suga t o d bela t o d a nenga vai m a di ai, cebi kada mandavre, pao n a h a lile n i r e n g l u d u koda pei s h t a r t a i g a l i kai m a g s t o t r m p u r p u r t u p u n d i nadatini, a d a k a i magusot, ramasir vadion, katukolom, bala padatom, isvin mulon jepikrom, chivo nulon a l a vala pidave, hamein, namri katrai, isikus u r i k i r v a y m pidava, y e d e v u dia anbum, parisuta a v i a u dia anine m m i n g a l o d n k u e sagala parisuta n l o d n k u e kata v i m v r g m a t r a m r padake. 아멘 아멘 a 터우 n 아디파터